생 e n 왜 j 어. 아니 u h w 사람 b 아, u <웃음> <웃음> 저 식당 이 에는 풍경 마라샹궈 여기 여기 앉아너가 저기 앉 앉아. 아？아니다, 내가 여기 앉 아. 그것도 내장꺼 그것도 조금 해 너도 같이 먹어 밥먹어봐 밥이랑 같이 먹어더 맛있어 음 맛있어가지고 진짜 아 있다 오, 오, 오. 음 매, 매운 거 보통 매운 맛이야. 마라샹궈 오랜만에 먹는다. 양 양고기. 아고 고기는 따로 넣었어. 음. 맛있었죠. <웃음> <웃음> 어. 아, 맞아. 어. 아, 미미. 그거 먹어봤어. 반 반돔. 반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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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그 분이 옛 응. 응, 거아 이렇게 하더라고. 엄마 이거 밥이랑, 밥이랑 먹어야 맛이. 밥 하나만 더. 이 집이 말할, 말할 음. 이 집이 딱 그, 너무 짜지도 않고, 아. 너무 맵지도 않고, 예전 그청음에간 데는 너무 짰었죠, 우리 처음에 갔을 때 거기. 잘했다. 응. 음에 들지, 거 아까 그냥 사, 아, 사진만 보면 조금 아 없어 보여요. 근데 이가 아마 진만 한잔더 까봐요. 음, 맛없는 거안 먹어. 어? <웃음> 응 맛없는거 안먹어 어이? ㅋ 안돼 다 안먹었어 응? 다먹어 음! 넣어 뭐, 뭐. 아니 맛없는거 못먹어 못참아 화나 먹고 욕구 응 네가 다 맛있다, 맛있다. 곧곧가겠 <웃음> <너 와야. 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어? 우리 <laughs> A few minutes later 좀 미루고 있었 A few moments later. 마다 사이트 갈라. 직접 가면 더 좋다. 우리 진짜 안 가. 웹사이트 서 조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닌데, 내 건데.